저희가 릴리아 문도 심리전에 좀 우위가 있다고 생각했고, 첫 번째 이유로. 두 번째는 해카림을 배제했을 때더 좋은 경우의 수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뱀픽 준비하면서. 그래서 이쪽 심리전으로 갔을 때좀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카림 계속 해냈습니다. 아, 제 자기소개. 안녕하세요. 전 DRX 감독 댕 김상수 감독입니다. 어, 오늘 KT 전2대1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요. 무엇보다 어, 경기력이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실제로 아, 올라왔어. 되게 경기력에 만족하고 거기에 더불어 승리해서 기분이 기쁩니다. 음, 1 경기, 3 경기 경기를 워낙 좋았어서. 좀 되게 만족하는 아, 편인데 아, 이 경기가 그, 많아 그 많아 팬분들이나 그렇지. 다른 분들이 보기에 좀 생소한 아, 막, 조합이라서 안 좋게, 피크티카, 안 좋게 피크티카, 인식 받은 게 조금 되게 아쉽고요. 저희가 싶다 문도를 싶다. 처음 한 만큼 세라핀도 되게 어아 저거 이 앞에 이게 헷갈리네요 세라핀이나 생각도 문도 문도나 생각도 모공이나 생각도 좀 저희가 다른 팀보다 좀 숙련도도 높고 이해도도 높다고 생각해서 좀 되게 괜찮게 준비한 경기인데 못여드려서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만족스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제 선수들 집중해서 되게 끝까지 추격해 나가려고 하는 선수들한테 좀 고마웠고 사실 처음에 좀, 좀 뒤지기 시작하면 은 게임 양상이 역전하기가 어려운 게 메타인데 어그 점에서 너무 좀 기특한 것 같아요. 반면에 초반 구도가 그렇게 망가질 조합이 아닌데 좀 망가져서 많이 고전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릴리아 문도 심리전에 좀 우위가 있다고 생각했고 첫 번째 이유로 두 번째는 해카림 을 배제했을 때더 좋은 경우의 수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. 제가 베픽 준비하면서. 그래서 어, 이쪽 심리전으로 갔을 때좀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고 생각해서 헤카림께서 해했습니다각 음, 팀마다 그 챔피언 툴이 달라서 챔피언을 다룰 수 있는 종류나 개수가 달라서 어. 그 상대하는 팀에 따라서 좀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저희는 탑게임을 고집한다기보다는 그 다음 상대에 대해서 좀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 방향성을 잡아서 어쨌든 탑게임, 어쨌든 화체게임 준비하는 것 같아요. 준비하고 있습니다. 성, 이렇게 성적될 거라고 확신은 못했어요. 근데 제가 확신한 건 경기력이 좋을 거 같다는 건 확신했어요.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도 로드컵 가겠다,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을게 선수들이 어,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게임 감각이나 게임에 대한 그런, 그런 자세, 그 게임을 이해하는 그런 뭐 습득력을 다 따져봤을 때 좋은 경기력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.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장표식 선수가 메탈 선두 한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게좀두 가지를 좀 많이 잘한 것 같아요. 이제, 정글, 정글 매첩이나 정글 챔피언에 대한 구도 정립이 되게 깔끔한 편이고, 그리고 두 번째로, 어, 두 번째로 좀 좀 창의적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, 회로 자체가 되게 창의적이어서 여러 가지 시도에 거부감도 없고, 이 시도를 통한 배움을 즐기고, 그리고 이제, 이제 즐기면서도 이제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, 어좀 다, 다른 사람보다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메타나 새로운 거를 잘 발견하는 것 같아요. 네. 거기에 대해서. 뭐 저도 그걸 보는 입장에서 즐겁게 얘기했을 때 티키타카도 잘 되고 그래서 좀잘 보완해주면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네, 남들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더 되게 격려하고 되게 더 즐거워하는 타입이에요. 새로운 챔피언을 제가 권유할 때도 있고 선수가 권유할 때도 좀 많은데 저희 팀이 그 권유하는 것과 권유 받은 것을 항상 첫 번째로는 지금 메타에 동등하게 갈수 있나 그 매치, 라인 매치업이나 정글 매치업에 있어서 구도 정립이될수 있나 그리고 구도 정립 이후에 조합을 만들 수있나 따져서 결정을 해요. 항상 그런 건 항상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챔피언에 대해서. 분석하거나 연구하거나 얘기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늘재미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네,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일단은 프로를 확정적으로 가고 싶고 프로에서 사실 결승 가는 게 가장 좋죠.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차근차근 목표를 설정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. 저희 프로 갔다가 이제 결승 삼위 결승전 이런 식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니다아 네. 그 항상 저희 경기 재밌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 분이 있기에 그런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새로운 어 챔피언도 자주 도전하고 그리고 엔픽도 뭐, 과하지 않게 그 게임 내용도 즐거운 많이 아닌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팀이 될 수.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꾸준히 응원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이후로도 아직 선수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만족하지 않고 이제 남은 프로배 꼭 가서 좋은 성적을 스프링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